조계종 24교구 선은사와 전북대학교가 한옥기술과 사찰문화를 배경으로 한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11월 17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한옥기술, 문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옥 및 건축문화를 소재로 한 교육과 문화의 상호협력, 한옥의 건축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옥 건축 기술 및 작품과 문화의 교류 사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각종 문화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북대학교 동금 총장님과 관계자 부총장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성당은 백제시대에 편견된 천년 고찰이자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전라북도의 조선시대에 우리 선사, 와 전북대학교가 업무협약을 하게 돼서 정말 다 대중을 대표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협약이라는 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약속이 오늘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선사는 많은 젊은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불교 번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고 또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면의 힘을 길러 길러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는 오늘의 꿈이며 오늘도 미래의 거울이며 오늘의 해방이 그동안 목표고 나왔던 소중한 가치를 우리 미래 세대에게 꽃게 전하는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하, 기대합니다. 이 씨앗이 싹을 키워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전북대학교와 서문사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서진이 총장 중환입니다. 우리 전북대학교와 서문사관의 아무 소약을 내게 되셨겠습니다 오늘 휴학을 준기로 중국대학교 위만의 어, 구성원들과 그리고 어, 선운사, 어, 금사, 말사, 화원, 그, 어, 사찰관과 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호 발전을 공모하고 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국가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고 있공모하 중요한 의미가 될수 있는 것에 대서 기쁘게 생각니 전국대학교는 사실은 잘 아시는 지역의 거점대학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에서 큰일을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책무를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또 현재 지역 유기, 또 지역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역 거점대학의 무게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크고 또 전라북도처럼 지역경제가 축제한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 대학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이냐는 것이 최근에 중요한 포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 대학 중심으로 경제, 발전, 지역균형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쓰고 정말 중요한 삶의 주민을 겪게 되어서 등한시아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가 왜 사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변에, 우리 주변 이웃과, 어, 남은 그 끈끈한 성, 그런 사랑, 사람, 또 사람들 베푸는 주변 베그는 어, 자비와, 경 양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끈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한국의 전통, 종교는불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설부 상태, 또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라고 해서 나라라고 해서 모든 것을 던져서 국남북부를 함께 동반한 동반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과 어 지역의 자리에 좀더 많은 분계를 맺고 발전했어야 되는데그리고늘 그렇게 지 못하고 각자 의 여기서만 열심히 얘해 왔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해마침 우리 나눔인 교수님께서 한으로 주식 관련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선운사와 함께 일을 할수 있는 그리고 문화 사업을 함께 하시는 물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수목대학교와 선운사, 북본말사 같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양 기반이 서로 상호 수시로 기회가 있어서 방문해서 이해와 공감을 꾸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스님들 신것안 환영하고 어, 앞으로도 자주 뵙게 기하습다니